사각씨 뭐 하세요? 사각씨 괜찮으세요? <웃음> 담배 핀다 이런 이런 거 피지 마라. 어디야? <웃음> What type g r a p 맨, 트보니무리스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니면은 레이프둘 hmm. 중에 하나일까? 그가 okay, 나? Do you have like w a t e 어떤 을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을루베리 블루베리. 블마지막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웃음> 시작 왔습니다 사실 전 이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담배연기 네 인생과도 같지? 가지 뿌예!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여자가 담배 피는 이유 아세요? 제 한숨을 볼수 있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천천히 <웃음> <웃음> 혹시 약쟁이로서 <웃음> 연하남님, 혹시 약쟁이로서 약쟁이 기준 물, 담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뭔 <웃음> <웃음> 소리야 다른 약과 비교했을 때 괜찮나요? 공룡이 <웃음> 보이고 그런가요? <웃음> 내가 옛날에 옛날에 말은저처럼 쉽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응? 옛날에 내가 예전에 기절했었다고 했잖아 아주 옛날 여기 호텔에 있을 때 응? 어? 아 어, 어, 어, 그때 내가 어, 어. 수영장에서 기절했다고 했잖아 어, 어. 그때 사실 시작 기절했잖아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말안했어아 진짜? 혼자서? 여기 사실 매니저네 호텔인데 매니저 없을 때 제가 공짜 투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니저 없는 틈을 타서 약간 나만의 일탈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웃음> 그래서 시샤를 펴야겠다 해가지고 시샤를 피러 갔는데 시샤를 펴도 펴도 별로 느낌이 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거 별거 없네 했는데 이제 일어나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일어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온 직원들이 세이프티 가드까지 와가지고 와가지고 괜찮냐고 하면서 물을 이따만한 물을 막 주더니 이거를 막다 마시라고 하고 그러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숙소까지 얼마 안 먼데 버기카를 막 공원을 가로질러서 버기카를 대령을 해가지고 나를 버기카로 태워준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나 괜찮다 나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버기카를 태워주고 숙소까지 친절히 모시고 갔어요 근데 내, 제가 그 물담배를 피고 기절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 사실이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만큼 혹이 났거든요 <웃음> 매니저가 숙소에서 잘 놀았냐고 해가지고 잘 놀았는데 여기가 너무 아프다 막뭐 그랬는데 그그 그 만져보더니 왜 혹이 났냐 해가지고 그냥 수영장에서 너무 잘 놀다가 쓰러졌다고 했거든요. 음, 이게 쎄 시샤가 쎄. 그때는 근데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뭐야 막 이러면서 이 느낌을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시샤를 피면 너무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이런 이런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과하게 호흡을 과하게 들이마시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됐습니다 최초 후배 아이가 신철이는 그때 물담배를 혼자 피고 쓰러졌다 하지만 저는 물담배를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 한숨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피라물담배 <웃음>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무굴 제국 시절에 영국에서 인도로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 저는 여기 와가지고 특히나 사람들이 물담배를 피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이슬람권에서는 율법상 술을 못 마시니까 이제 물담배를 되게 자주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업 특성상 이제 사람들이 소지품을 다 내려놓고 몸에 방사능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근데 소지품 다 꺼내놓으라고 하면은, 뭐 남자건 여자건 안에서 이렇게 요만한 전자담배처럼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된 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휴대용 후카라고 하네요. 그게 전자담배야. 그 전자담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웃음> 그렇습니다. 그게 베이퍼야, 베이퍼. 그게 베이커라고. 베이커? 베이퍼. 베이퍼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되게 귀여운 말이 있어요. 대부분 후카시샤 뭐 이렇게 부르는데 허블리버블리라고도 합니다 허블리버블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처음 듣는데? 허블리버블리가 너무 귀여운 말이 물방울이 뻑금뻑이라는 뻐금 뜻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허블리버블리 약간 심샤리 같은 사람이 쓰면 너무 귀여운 말 같아요 그리고 매니저님 혹시 그거 아세요? 여기 다양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코딱지 맛도 있대요 <웃음> 코딱지 맛도 있고 우리는 단무지맛 있으니까 방구맛도 있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매니저님의 방구맛은 단무지 썩은 맛으로 하면 됩니다 <웃음> 침자니 방구맛은 꽃냄새 어. 네. 불담배 중에서는 대마초를 피우기 위해서 개발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대마초는 뭐 이렇게 봉으로 그거는 워러봉이라고 네, 저 약쟁이 등장했습니다. 약쟁이 말에 의하면은 뭐라고요? 워터봉이라고 합니다. 워터봉. 그렇습니다. 물담배 형태로 대마초를 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사실 물담배라는 게 담배 중에서도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담배는 그냥 연초 하나로 불 붙여가지고 필수 있는데 얘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대말에 굳이 다, 물담배를 이용해가지고 피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그냥 물담배가 이렇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물담배는 몸에 담배보다 해롭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피면은 적어도 30분? 저한 시간은 이걸 태우는데 음. <웃음> 사실 시샤에 뭐 니코틴 성분은 음. 넣을 수도 있고 안, 안 넣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그거야 뭐 개인의 음. 선택이지만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보통 이런 베이퍼 같은 경우는 물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응. 여러 가지 다른 타르나 이런 거에서는 조금 담배보다는 훨씬 더 낫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장시간 피우게 되면은 응. 일산화탄소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쓰러지고 이제 기절하게, 기절하게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이야 이거는 니코틴 안 들어간 거지? 우리 시킨 거 들어간 거고? 들어갔다고? 응. 외국 이런 카페나 뭐 이런 데서 파는 시샤는 응. 보통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잎을써 근데 물담배가 중독이 된다는 말은 나는 많이 피니까 이게 근데 계속 갖고 다녀야 되잖아 중동권의 국가에서는 음. 어느 음식점을 가나, 음. 어느 카페를 가나, 어느 술집을 가나, 어디서나 얘를 구할 수, 얘를 다 같이 음. 판매를 하니까. 물처럼. 근데, 근데 이게 한번 필려고 하면은 숙도 막 갖다 놔야 되고, 이걸 막 휴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 담배보다는 확실히 중독성이 좀 낮을 것 같아요. 담배를 하도 폈더니 환각이 좀 보이는 것 같아 그럴 수는 없어 <웃음> 돼지를 본것같아 오늘 저녁 돼지! 돼지고기! 돼지고기 다 없어 너! 불편러들이 음. 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뭐 어, 이거는 음. 애들이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담배를 권장하는 어. 영상이 아니냐 뭐 담배를 권장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담배는 해롭고 했을까봐 <웃음> 땡큐 담배는 해롭고 사실 별느낌 없어요 여러분 피지 마세요 왜냐면 별느낌 없으니까요 그럼 쓰러질 수 있어요 <웃음> 제가 매니저한테 약쟁이라고 한 거는 매니저가 하루에 약을 얼마나 드시죠? 매니저님 약 하루에 얼마나 드시죠? 얼마? 20알? 약을 20알을 30알? 20알 30알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오버도징을 하시는 <웃음> <웃음>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약증이라고 한거지 저희 매니저님은 아주 담배도 안피는 깔끔한 분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담배 안피지 담배 안피고 시샤 피지 시샤 1년에 3, 4번 정도 피시는 깔끔한 분입니다 시가 피우 시가 또 한때 뼈, 폈었지만 돈도 없고 매니저님 어머님께서 <웃음> 이거 그런 거 피지 마! 니네 할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로 안 피는 아주 착한 아들 냄입니다. 지금까지 심사리였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심사리였습니다 안녕. 제가 살았습니다 내가 자주 있었던 곳은 저기 세경씨 뭐하세요? 잠깐 다시 세경씨 응. 뭐하세요? 물담배 핀다 니들로 이런거 피지마라 <웃음> 아 봐봐 응? 2년간의 호텔 생활을 샤링이들 안녕 샤링.. 아 샤링이들 안녕 샤링이들 안녕